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은 접근성이 좋아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면 되니까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컨텐츠 만들기는 쉽죠 브이로그 하신 분들 왜 조회수나 구독자가 늘지 않는지 아세요 첫 번째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타케팅을 정하십시오 내 영상을 누가 볼 것인지를 딱 정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대가 볼건지 20대가 볼건지 30대가 보일 건지 40대가 보일 건지 50대가 보일 건지 나이를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성별이 있겠죠 성별 직업 지역 공통된 게 있어야 돼요 공통된 게 있어야지 공감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육아 브이로그를 하세요 내 타겟층은 육아를 겪고 계시는 초보맘들이겠죠 이런 타겟층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10대를 위해서 브이로그를 한다 그러면 10대가 좋아하는 말 속도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유아들이 보는 채널들은 목소리 톤이 높아져요 저학년들 목소리가 높은 거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피자를 구워 보겠습니다 어떻게 굽는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톤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빨리 말하고 톤이 높으면 싫어해요 저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맛집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음과 말하는 속도를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땐 성별. 직업에 맞게끔 말하는 톤과 속을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리만족입니다 대리만족 브이로그는 말이죠 대리만족이 있어야 돼요 대리만족이 없다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캠핑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나 대신 가서 멋있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텐트를 치고 맛있는 걸 벗고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살아있는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이게 뭘까요 내 경험 속 진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꾸미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꾸며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 시청자분들이 금방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꾸며서 하는지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영상을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거짓인지 진실인지 여러분들 브이로그가 단순하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기록하는 느낌으로 가신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TV에 보면 인생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인생극장을 보면요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동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와 진짜 힘들겠다 나도 저렇게 힘들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아니면 은아 나도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던 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극장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살아있는 이야기 내가 지금 현재 브이로그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가 내 영상을 누가 봐줬으면 하는 건지 확실하게 타겟층을 정하시는 게 좋고 말하는 속도와 톤을 정하시는 게 좋고 그 분들이 내 영상을 보고 과연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영상인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 재밌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